아, 다행이다. 생각은올 바른다고 해서 결론이 중요한 건지 생각만올 바른다고 생각도 어떻게 좀 어떻게 온다 답자. 그래서 너무 난부 분에는 밖에 있다. 네. 네. 7243. 7243. 5803. 5803. 그러면 나는 55살에 네. 아들에 대한 생각이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무슨 카드? 영혼 카드. 아, 영혼이라고 영원. 그랬다. 그렇 그러면 나는 아들에 대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애착이 별로 없었다는 거다. 그때는 그 3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안 쓰실 때다잉. 전체 알아서 잘하겠지, 이랬겠지. 예. 그런데 우리는 요거는 나의 카드를 했다. 내, 내 숫자를 했다. 그치? 그럼 어떻게, 아들이 이제 이렇게 잘해주려고, 이렇게 막, 응원도 하고, 이렇게 행동을 안 했다는 거다. 뭐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했지. 그 당시에, 3년 전에. 자, 그런데 야에는 어떻게, 도와주는 그게 필요 없었다. 뭐 환경도 그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것도, 누말자는 잘하면 이제 나 조상이 되겠지? 이러면 조상도 좀안 도와줬다는 것이다. 환경도 좀 부족했고, 그 람도안 도와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야는 어떻게 아주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주 희망이 있는 아이? 3년 전에는 아주 기대를, 다른 사람들은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엄마 마그가영 생각을 잘못한 거야, 아이? 맞나요? 근데 그때 아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야참 똑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아, 뻔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엄마 하는 거는 어떻게 좀 시원찮았다는 거죠 그제 그때 이렇게 팍 밀어줘야 되는데 틀린 거 하나도 없지? <웃음> 그럼 어떻게 내가 3년 전에 응? 지금은 나이 58세다 그제 3년 전에 나는 어떻게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럼 지금의 마음하고는 다르지 그죠? 근데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엄마는 엉뚱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자꾸 아닌 걸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 아, 제가 열심히 하니까 알아서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자기 힘이 부족할 때는 엄마의 이런 간절한 이런 힘이 보태야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 절에 가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뭘까? 무슨 일입니까? 그 아들이 실수 안 하고 시험 칠때 실수 안 하고 공부할 때좀 달되기 위해서 그 정성으로 하는 거야, 기도는 기도는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엄마만이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아들 잘 되겠지, 그 마음만 궁궁 하고 행동은 별로 안 했다는 소리다 막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도 안 해봤고,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안 해봤고, 우리 아들 잘되기만은 마음속으로만 받았다는 그런 마음이다, 이말 그죠?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겠지? 그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아, 그렇지. 내가 힘을 보태야 되는 게 아들인데, 이 외부 환경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지그 기운도 보태고, 기도의 힘으로서 어떻게, 아들이 실수도 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좀 해야지 되 이제 엄마의 지극정서는 어떻게 하늘도 감동할 것이다. 엄마가 열심히 기도 안 하는데 아들은 그 험악한 곳에서 이런 큰 복주문을 얻겠는가 이렇게 되겠지. 내눈말 잘했나? <웃음> 그래서 엄마의 간절한 기도는. 자식들 시험 칠 때도 이슬수를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는 현재 심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핸드폰이 운전을 넣는 게 아니라 일반 숫자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핸드폰 운전은 테스트 하기 전에 지가 신뢰를 하기 위해서 니네 핸드폰이 언제지 이렇게 해놔놓고 우리가 푸는 거예요. 자, 이 심리 돼갖고 니가 어, 바꾸기 전에 핸드폰이 뭔지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그럼 나는 딱 맞추면 아 그게 맞는 거야. 그제 현재 핸드폰도 맞을 것이고, 과거 핸드폰도 맞을 것이고. 그러면 그 논리에 따라서 이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만 있으면 되겠지. 그치? 이것을 해석하는 우리는 방법만 갖고 있으면 어떤 거하게냐 기본적인 상담은 다 하는 거야.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것 갖고 성능 딱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 자꾸 심리 하게 되면 이 하도 귀찮을 거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면 심리를 확 풀어보는 거야. 그럼 섭섭심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면 심리 갖고 오면 쫙다 풀리는 거야. 심리 테스트, 행동 심리. 지금 하는 거는, 행동 심리에는 오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행동 심리를 하게 되면, 이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야. 관점이, 우리 관점을 한번 보자. 자, 엄마가, 엄마가 이 아이는 참 개팍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행동, 이것이 우리가 행동관찰법이라는 거죠. 엄마가 지금 자식이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삼수한다 했으니까, <웃음>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지? 안 하면 뭐, 그럼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여가 어떻게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심리,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체크할 때는, 야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지, 엄마가 생각하면 해봤나? 안 해봤지? 시험 떨어지는 것은, 야가 열심히 안 했다는 그 고정관념이, 우리는 이 주관적인 개념에 다 잡혀 있는 거야. 나는 감샐로도 마찬가지다, 이말이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지. 자, 야가 공부를 안 한다고 이랬는데, 그제? 그러면 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안할 수도 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억지로 하라니까 억지로 가서 폼만 채고 공부하는 채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 찾아내야 되잖아. 그걸 뭘로 찾아? 우리 십성심리하고 이거 갖고 다 찾아낸다. 앞으로 배우면 싹다 찾아보는 거야. 우리 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행동심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웃음> <웃음> 행동심리 이런 거는, 우리가, 올바로, 우리 지금 해야가, 우리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야,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잘못됐을 때는 고쳐야 되는 거고, 원래 그러면 어떻게, 자꾸 교정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이 행동심리로부터 애가 별로 뭐, 어? 가제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원래 내면 심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야는 교정할 필요가 없잖아 내면 자체가 그런 타고난 게 그렇는데 이거는 고치는 게 아니지 그지 이것은 어떻게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타고난 것은 아닌데 지금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꽝이다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힐링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고쳐야 되는 거야 이 잘못됐다 며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이 뭐냐 이거다 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럼 내면 심리는 그렇게 행동을 이뤘는데 야가 잘못된 게 뭐냐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는 저섭성심입니다 이럴 때 찾는 거야 야가 지금 어떻게 해 야가 혈르가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는지 모르잖아 이거 고 어떻게 알 거야 그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숫자 연산법을 쓰는 거야 그렇게 이것이 두레 속에 있는 거야 그동안에 지나온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이것을 추출해서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야 아니? 아니 예를 들면 감기 들었으면, 감기도 여러가지 있겠지 피곤해서 감기 들는 거, 바이러스에 감기 들는 거, 인플루엔자에 감기 들는거 이렇게 있지, 그럼 인플루엔자 생기고, 인플루엔자 이거 어? 죽이는 약, 그치 바이러스가 있으면 바이러스 죽이는 약을 써야 되지 그럼 피곤했으면 우리 집에서 푹 쉬면 되잖아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의사들참 웃기는 이야기 많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자기 발에, 그? 침택이 있는 거다. 의사가 어제 감기 들리면 일주일 동안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치? 약을 묻어 일주일, 약을 아무도 일주일. 야, 웃기는 소리야. 바이러스만 막한개 먹으면 끝나봐야지 그러니까 죽은 답도 없다는 소리다. 뭐가, 감, 감기가, 독감이 걸렸는데 무슨 것으로 독감이 그린지 모른다 지 몸이 스스로 이기갖고 한 일주일 쉬야만이 낫는다 이런 치료법이 되있노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는 이게 들어있는 약만스프면 바로 죽여야 되잖아 그럼 뭐딱 하면 끝나야 되네 피곤한 건 어떻게? 며칠 영양 보충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것은 들 답은 어떻게? 감기는 일주일 동안 쉬어야 된다 일주일 지나면 낫는다 이거는 의사들이 할 소리가 아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 두성이지. 그래서 의사들도 전부 다 거짓말 두성이다. 병원에 가봐 뭐암뭐 아, 치료 한다고 사고 이렇게 사기 보면 전부 다 임상 실험 하는 거야. 외국에서 개발된 약과 갖다 막 주나 놓고 약이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막 주는 거야. 논문 쓰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약을 주니까 어떻게 어떻더라. 이거 그거 너문 하기 전에 그한니그 임상 실험 해갖고 막 박사들 매일 수심이 너무 그러잖아. 그렇게 이거 완전히 흐르는게 아니니? 그래서 우리는 이사도 좀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아야 돼. 그지?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것을 잘못된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아들을 생겨 갖고 이게 도와주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이 뭐냐? 이것 찾아야 되겠지? 그지? 이을 찾아야 겠다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엄마만 자꾸 하면, 아들 보고 나나서너는 공무원 돼야 된다. 해갖고, 아빠만 자꾸 주면 여자, 남자들은 좀 덜하지만, 여자들은 자꾸 압박 죽으면, 나도 잘못한하이 뛰어내려버려. 니 집에 나지 그제? 그런 사람 많잖아. 학생들 어떻게 엄마는 집에서 일등 하는데, 지는 아무래도 10등밖에 못하면 어떡해? 그좀탕 주시고, 뛰어내려버는 거야. 그 학생들 막 죽는 이유가 그거다, 이야 압박을 하는 거야, 아니? 자기 아들은, 처음부터 자기 아들은 똑똑한 줄 알잖아. 자기 아들은 처음부터 1등 하는 줄안돼요 국민학교 가봐요. 국민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뭐 때문에 전부 다 100점 짜리 주는 거 알아요? 100점을 먹을 수 있는 단만 그 시험만 내는 거야. 처음부터 풀수 있는 거 만약 그 애들은 이 차별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풀수 있는 문제만 내는 거야 그렇게 전부 다 100점이에요. 아니? 그럼 100집이면 어떡해? 엄마가 이 100집짜리 집에 들고 가면 어떡해? 우리 아들은 정말로 1등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처음부터 100집인데. 그쵸. 근데 중학교 딱 가보면 아니거든. 국민학교 1등 했더니 중학교 가면 순번대로 다꼴드까지 짓는데, 미야 그러면 중학교에서 1등하면 고등학교 갔다 1등 하나? 고등학교 가면 잘해봐야 뭐 10등 아이가. 그 특별한 애 빼고. 그럼 그거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많이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럼 오면은 재밌겠네 그제 그럼 이 단계 참 핸드폰 옛날에 지나간 거다 찾아주고 신뢰를 하겠나? 이렇게 딱 타면 이제 지금 테스트 하는 거야 자기가 신뢰를 가지야 테스트 한 아이도 신뢰를 가지야 정확하게 테스트 한다 그제 우리 서문지 같은 거 서문지 전해라 읽기도 싫은데 그 형만 대충 들으룩 하는 애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 누가 다 읽고 지가 판단해갖고, 뭐, 존나 나쁜나, 중간이가, 뭐, 이런, 이런 것 같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 갖고 하게 되면, 인간이 내면, 이 붓을 다할수 있는 거야, 요 오케이?